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하나님, 네, 이런 제목으로 우리를 받고자 합니다. 전에도 제가 집회할 때마다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집사 나는 누구인가 네.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할때너 1년에 생일날마다 기념 하느냐 축하 받냐 안 받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일날 자기가 축하를 받는데 생일 케이크를 선물해주고 쪽지를 써서 편지도 주고 용돈돈 받고 해피 퍼스데이 두유 해피 퍼스데이 두유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 나를 세상에 보냈으며 나는 세상에 누가 나를 보냈으며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사랑이 목사님 봐라 어떤 사람이 머리 뒤통수를 크게 다쳤어요 뭘로 방망이로 뭘로 맞아가지고 뒤통수를 다쳤는데 쓰러졌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자기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누구지? 자기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온갖 기억을 막 생각이 냅니다. 짠해요. 그래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 기억상실증 환자가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억상실증 환자와 같아요. 사람이 누구냐? 몰라.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몰라. 어디서 태어났지? 몰라. 왜 사람이 됐을까?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김사랑 어렸을 때 할아버지 코를 빨아먹었어? 안 빨아먹었어? 어? 빨았지? 근데 지금 생각나 안나? 생각나? 무슨 생각나 지금 영상, 영상 보고 생각이 나는 거지 어렸을 때는 생각 안 나는 거지 생후 5개월 때 그랬으니까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고 자기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코를 빨아먹고 면역이 워낙 체계가 좋으니까 코를 쪽쪽 빨아먹고 이렇게 저렇게 컸어요 내 코를 안 빨아먹는 사람은 키가 작을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동영상도 없고 화면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누가 보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나에 대해서 나의 스토리를 들려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을 알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탈무드에 보면 영혼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건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의 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대요. 영혼이 뭐예요? 살아있는 영, 생명 하나님의 영혼을 영혼의 방에 남겨뒀는데 만들어 놓으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때 합방을 해서 임신이 될때 육체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의 영혼의 방에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를 통해서 인간의 몸에 영혼이 들어온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육체는 말 그대로 아빠와 엄마의 유전인자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육체가 된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나를 아는 분이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오늘 얘기보니까대충에 하나님이 계셨다 대충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 그럼 내가 누군지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상대해줘야 돼요 누가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저절로 생겨지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누군가가 만들어서, 누군가가 상대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너 아는데, 너 이렇지? 내가 너 상대해 줄게. 내가 너하고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 상대를 해주고 마음을 받아주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그 상대와 굉장히 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누구인 지를 모르는데 오늘 성경은 나는 몰라도 괜찮아 나를 알기 전에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네. 나를 알고 싶은데 성경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나를 알수 있기 때문에 대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대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근원에 속하는 질문입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전에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내 아버지를 알리면 그 자식을 알수 있잖아요 내 자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정직한 한 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럼 요한복음의 맨 끝부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느냐?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빛이 불 한번 꺼보세요. 불다 꺼보세요. 네, 다 꺼버렸어요. 다 없잖아요. 깜깜했어요. 앞으로 이제 설교를 이제 세상 전에 가면 예. 현장실습 위주로 해야 되겠어요 왔다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예. 없어요 감감 예. 근데 이제 빛이 어둠에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불 켜주세요 오 예. 빛이 어두움이 빛이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빛을 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어둠은 뭐냐? 죄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직격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싶은대로 자기가 원하는대로 하고싶은것이 뭐냐 어둠의 생활이고 다한만 흑암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둠 속에 비치는데 빛이 확 비치면 자기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화장을 안해도 상관없는데 화나니까 내가 화장이 어디가 고장난지 알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제가죄 지은 것이 아는 것 다 보이니까 내 생활을 바꾸자면 안돼다 보이는 도둑들이 한밤중에 새벽에 몰래 몰래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활 할렐루야 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새로운 생활을 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서내 마음대로 한다 예수 믿는 대로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건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빌리포스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 됐다 그랬어요 동동 됐다 근데 하나님과 똑같이 된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이 했어도 너 죽어야 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말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는 이제 끝나서 그만 쉬어라. 그러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같이 합시다. 로고스. 로고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느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막계시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들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왔어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누구부터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부터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건 너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왔다? 내가 너희들을 보냈다?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나는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 그 말씀이 뭐냐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 말씀을 믿, 믿어야만 너가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통해서 너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자, 또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 얼른 와서 앉아.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또한 분의 하나님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신을 또 부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신을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방에 하나님의 공기를 막 비추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는 어떤 주인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보금에는 네. 주인이 있다 네. 사도 요한이 지금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보금에는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게시를 받아서 미리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 찾아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고 온 세상에 퍼뜨리시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은 아니시다 복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시대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복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보자 복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이단이에요 저, 저쪽에 저쪽에 저쪽에 있어 어디에 독결인가독정인가 어디 가면 그렇, 그렇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라고 랬다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랬다가 성령님이라고 랬다가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들은 아들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닮으셨어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한분 하나님 속에 삼위가 계신다 삼위 첫째 성부 하나님 둘째 성자 예수님 또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서는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품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의 성품도 가지고 왔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과 중보를 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로 달려 놓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지성소가, 지성소의 가지성소 휘장이 쫙 찢어지고 원래 지성소에는 대지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지성우산으로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분명히 틀리십니다 그런데 하시는 능력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같이 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자, 그럼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기독문을 기독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품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성품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두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안식일교, 안식일교, 제7 예수제림교, 안식일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기타 다른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동한 위치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제를 받습니다. 뭔 이야기인지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도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 속에는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만물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만물을 지을 때, 우주 만물을 지을 때 예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만물을 같이 공동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무언가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만들시지 않아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만물의 중심이 있는데, 만물의 중심, 잔치집의 중심이 있다. 그 중심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합시다.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람들에게 막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다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빛이 들어가 버리니까 생명이 생겨버려요.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영생의 샘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만물의 중심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중심에는 누구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 나야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있어야 돼 생각. 무슨 어떤 영적인 지각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읽고 보니까 새로운 시각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부지런히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생기고 말씀을 읽으면 생각이 나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능력이 되고 개념이 만들어지고 핵심이 생기며 중심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그래서 오늘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불렀다. 너이 말씀을 읽었어?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그말씀막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니하고 혈통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네.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여러분 머리가 답답하십니까? 지혜가 생각이 안 납니까? 무슨 일을 할때 판단이 왔다 갔다 판단이 잘안 됩니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적어도 사복음서만 열심히 읽어도 하나님께서 지각이 생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나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 빛이 어둠에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터어오는데 어둠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내 마음이야 내 중심이고 누가 나를 열받게 하면 같이 물어 버려야 돼 같이 욕하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각이 자꾸 생기고 수준이 자꾸 올라가게 돼요. 사람들이 반응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 빛이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세.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한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수면 위에 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흑암 속에서 딱 아무것도 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자 창세기에 쬐.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신이야.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공허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믿어. 예수님을 믿어 나 예수님의 자녀야 그런데 마음이 자꾸 공허해 상처를 잘 받아.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그럼 누구냐?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에서는 부녀마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저 3위에 해당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임이에요. 하나님의 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확정하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확정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도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 사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향에개 들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도 내 생각이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틀립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얼마든지 교회 출입해도 예수를 알수 있어요 신약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도 신학을 공부해도 알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것은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구약에서도 모든 활동 속에서 구약의 모든 선제들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어요 개시가 임한 거야요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의 개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연하고 막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상술에도 하나님의 힘 있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어요 낙이 특별로 천명을 죽였어요 신약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부르시자 말할 때도 우리의 모든 활동 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길 원하십니까? 네.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에는이루로로만 계셔 나 안아 성령님내 안에 계신 줄 알어 근데 성령님이 평소에 어떻게 계시느냐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 있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은 만지시고 느끼고 체험하고 계시받고 열어지고 보여지고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 버려요 할렐루야 세계 지도 우리가 외국집에 갈 때마다 항상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외국에 갈 때마다 그 나라의 우두머리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들은 거의 대부분 다 용으로 돼용 용. 어떤 나라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은 뭐 황룡, 뭐 홍룡. 러시아는 샥하면 흑룡, 뭐 청룡, 백룡. 별별 나라의 그 나라의 대표, 대표로 대표 역사하는 귀신 우두머리가 바로 용이더라고요 용. 용 대가리 용 대가리 용 대가리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그 용들하고 지금 용 대가리 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웃음> 내가 용 대가리 안 되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용들과의 전쟁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싶은데 내가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고 성령님께 자리를 대신해 드리지 않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도 몰라요 같이 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저를 감동시켜주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태초에는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깜깜 근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기 시작했어요 쫙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신이 있으시면서 태초에 말씀해 계시면서 빛이 쓰라. 그러니까 막 빛이 쫙 빛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착, 착, 착, 착 창조되겠습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셋째 날 뭐지? 땅, 바다, 해와 달, 별. 동물들과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모든 것, 질서에게 착착착착착착 전형되고 있어요 이제 새 성령 가면 우리가 완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그 다른 방법으로 각 기관은 친교 위주로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기관 속에 다들어가가지고 조직과 행정을 잘 정비해서 군대가 돼서 다시 한번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나이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몇 기관으로 들어가야 된다, 몇 기관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애비위원회가 있고, 봉사위원회가 있고, 전도위원회, 꽃꽂이위원회 다 있어가지고, 이제는 지금까지 제가 거의 독단으로 혼자 하다시피 했다면 지금은 나눠서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네. 외국에 갈 때도 이제는 비서국을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비서비이 이제 스케줄 딱 잡고 조직혁명도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요 네. 여러분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누구를 임명하건 어떤 사람이 임명하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군대를 한번 조직해서 하나님 일을 한번 멋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줄수 있게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질서를 지켜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된 습관 잘못된 방향 잘못된 버릇 내 안에 어떤 혼란스러움이 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 내 안에서 방향을 잡아주신다니까요, 성령님께서. 성령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저 인생은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성경을 보고라. 기도를 하여라. 나를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 주님이 감동을 막 하시는 거예요, 감동.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마. 내게 엎드려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성령님, 우리 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길을 잘 잡아야 한다. 성령님께서 주님, 용자 받아서 나가고 싶어서 돈이 없는데요. 부딪혀라 가서 부딪혀서 했더니 융자해 줄수 있는 그런 은행으로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네. 예. 그러면서 거기서 필요한 소리를 또 하게 하시고요. 또 부딪혀서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은 내가 미처 몰랐네. 예. 모든 인간에게는 공허감이라는 것이예요. 공허라는 것이었어요. 성령께서 역사시가내 안에 내 인생이 질서있게 척척척척척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제 10대 때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공허하고 인생이 비참하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그흔에 빠진 기초 공부도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기껏해야 기껏해야 등학교 밖에, 밖에 못나게 해주고 가 중학교 들어가고 싶은데도 안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 불덩어리는 떨어졌는데, 무가 신학교는 가고 싶지 않고, 종교 중고등학교 학력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고 사인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도전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부딪혀 보자 뭐든지 부딪혀 보자 그러나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내 사전에 부정적인 것은 없다 내 사전에 항상 하나님만 계신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자 할렐루야 형제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 용해 먹어도 아무 상관없이 다 감사하면서, 왜?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고, 제라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진짜. 할렐루야. 공부하자. 그래서 25살에 처음으로 중학교 교회 중고등부, 아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쓰고 있는 그헌참고서를 참고,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2 5 살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버티다가 버티다가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공부하고 가르쳐 주는 선생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요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나는 봤어요 검정고시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 속에서 어떻게 통했나봐? 통하였느냐? 우주않네 같이 다 통해야 한다. 통해야 한다. 그게 안 통하면 어떻게 사모님이나 같은 사람한테 결혼해주겠어요? 공짜로? 공짜로? 기도하면 공짜로 씹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월세 빵도 좋아. 시집을 할 사람이 있다니까 오늘부터 이제 큰일 났네 장가 못간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기도하게 생겼네 모든 사람에게는 공허감이 있는데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마음에 허전한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창조되는데 이 창조적인 능력은 같이 합시다 창조의 능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 하시면서 하나님의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신이 이리저리 움직이시면 막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들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모른다 나를 알기 전에 주님을 먼저 알아야 그 주님이 우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는 사전 포석 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사전 포석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준비해 놓으셨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신으로 확 덮었어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시키고 감동시키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서 며시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마리아에게 감동하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으로 들어가서 아기집 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할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설을 하셔 마리아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자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네태 속에서 생겨서 이제 너는 성령으로 임패되어서 예수님의 육체, 육신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는 복받는 자로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정식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약혼만 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임신이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 성전에서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고 가브리엘 천사를 또 보내고 계속 해서 사인을 하시고 적지적수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브리엘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호치인사입니까? 천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라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의 역할을 예수 그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오늘 성탄절은 그냥 흰눈 싸이로 썰매를 타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자기를 낮추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다 설명해 주시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이 강력한 불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죽도록 충성합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